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LG 톰프리 TN7인데요. TN7 같은 경우에는 LG 톰프리 시리즈 중에 아마 한 7번째, 세번째 제품으로, 세번째인가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품인 만큼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1세대, 2세대, 뭐 여러가지 다른 세대들은 안 써봤지만 이 세대를 처음 써보는데요. LG전자에서도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왔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l g 전자걸 한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이번에 메리디안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일단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외형은 일단 마카롱 모양입니다 정말 정, 정형적인 마카롱 모양인데요 정형적인 마카롱 모양으로 일단 뒤쪽에는 USB-C 타입 충전전자가 있고요 앞쪽에는 톤이라고 해가지고 톤프리의 상징적인 일단 그런 어 톤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LED 전, 전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었다가 열었다가 닫으면 여기 LED 등 전등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 파랑 노랑 빨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가, 파랑 노랑 빨강으로 파랑일때는 충전이 완충된 상태 노랑일때는 중간 상태 빨강일때는 충전이 필요한 상태로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사양은 버전은 5 0이고요 5.0으로서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이고. 그리고 동작 시간 정도, 동작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시에는 최대 4시간, 음악 재생 시에는 7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같은 경우는 통상 사용 시간이고요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알, 알 알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웃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900mAh로서 어... 꽤나 크게 390mAh로서 꽤나 큰 어... 뭐... 다른거에 비하면 좀 크, 조금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수 있고 크다고 하면 클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터리 충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선 충전까지 되고요 무선 충전이 되어서 그냥 무선 충전이했딱 올려놓으면 일단 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 고속 충전 같은 경우에 5분, 5분 충전에 1시간 사용 가능, 1시간 사용가능하고요그 다음, 위아버즈 크기 같은 경우에는 꽤큰 편입니다. 꽤큰 편인데, 어, 물론 저한테는 좀더큰 편이지만, 어떻게, 뭐,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하, 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l g 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널형 이어폰이거든요. 커널형 이어폰인데, 저 같은 경우에 커널형이 잘안 맞아요. 잘안 맞아가지고, 전 커널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커널형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연구에 걸쳐가지고 조금, 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 조금 이상한 돌기 같은 게 있어요.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꽤나 차용성 좀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차용성이 꽤나 특이하게 좀잘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 꽤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특장점에 대해 장점, 장점, 단점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제부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메리디안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음량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 베이스 음량도 좋고 어 꽤나 베이스 음량이 꽤나 강조된 그런 어,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리디안 사운드로써 메리디안 EQ가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플 내에서 메리디안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메리아 어플이란 LG 톰플인 이어 어플을 통해서 여러가지 EQ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EQ를 설정하실 수 있고 일단 터치식이에요 터치식인데 여기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터치식인데 터치가 너무 잘 먹어요 <웃음> 터치가 너무 잘 먹어서 그냥 톡 건들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고 톡톡 건들면 바로바로 넘어가버리는데 이게 장점이나 단점이고 단점이나 단점인데 제가 끼다가 그냥 끼려고 이제 이렇게 끼려고 그냥 쓱 넣는 순간 노래가 대상이 돼버려요 너무 너무 그냥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민감해요 너무 민감해서 어 조금만 추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적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외부 소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사용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외연소습도 꽤나 좋은 편에 속하더라구요 꽤나 조, 좋게... 물론 몇번 사용을 안했지만 꽤나 좋은 편에 속하더라구요 뭐 다른거에 비해서는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역시 통화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죠 통화음지 같은 경우에는 통화음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제... 좋은 편에 속합니다 통화음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기준으로 설명하셨을 때,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마이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마이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 여러 가지 의미로, 음향은 좋습니다. 음향은 좋은데, 거기 가다 한 번씩 연결이 끊기더라고요. 연결이 끊기는데, 이게 연결이 끊기는 게제폰 문제인지, 요 블루투스, 요게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안에 유닛을 먼저 보여드리고 유닛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러운데, 유닛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냥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콩나물 모양이죠. 콩나물 모양인데, 아까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LC 톰프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딱 넣었을 경우에는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여기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어, 지금 안 들어오는데, 한번 닫았다가 열면, 여기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살균 청소를 해줍니다 살균 청소를 해 줘가지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 드릴텐데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 말씀 드리자면 이게 영어 지원은 아니에요 제가 국내에 사서 그런지 영어 지원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도 영어고 다른 모든 이어폰도 다 영어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한글로 밖에 안 돼요 연결 되었습니다 어 외부서에 듣기모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한글로 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설정이 잘못했나 싶어서 설정도 건드려보고 해봤는데 이게 한글밖에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여기까지 LG 톰프리 TFN7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만처럼 물러나록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